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페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먼저 배워 볼게요 페달 밑에 보면 세개 있죠 어 일반적으로 세개 있는데 하나만 있을 경우가 있, 있습니다 뭐 디지털 피아노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그 하나의 페달은 울림 페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댐퍼 페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댐퍼가 뭘까요? 댐퍼는 소리 안 나게 잡아주는 거예요 피아노에 현이 있는데 이 현이 그냥 열려 있으면 어 소리가 날수 있어요 배음 현상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건반에 현에 붙어 있어요 이 이렇게 건반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솜 같은 거 펠트라고 들은 것 같은데 육모 양모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현이 진동하는 것을 막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죠 제가 거의 모든 건반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쪽 위쪽 요 위에 있는 건반은 현이 짧아요 그래서 음, 댐퍼가 굳이 붙어 있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요 위에는 페달, 어, 댐퍼가 없습니다 어쿠스틱 피아노나 예 피아노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나 업라이트 피아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뚜껑을 한번 열어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떤게 댐퍼인지 이건 디지털이라서 볼 수가 없어요 댐퍼 페달 이라는 것은 그 댐퍼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댐퍼 페달 이외에는 댐퍼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없어요 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건반을 누르면 돼요 예를 들어 이 C라는 건반을 누르게 되면 이 c 해당하는 현에 붙어 있는 댐퍼는 떨어져요 누르고 있는 동안에 떼면 소리가 끊어지죠 왜냐면 건반을 떼는 동시에 댐퍼가 다시 붙거든요 그래서 건반을 떼게 되면 소리가 끝나는 이유가 뮤트 되는 이유가 댐퍼가 현에 붙기 때문이에요 이 현상을 이해하시려면 기타 같은 거 보시면 될 거예요 기타 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현 잡으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그 원리예요 어디까지 댐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물론 디지털 피아노이긴 합니다만 어쿠스틱 피아노를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댐퍼가 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쯤은 이쯤 되는 건반은 치면 소리가 곧장 끝나죠. 여기도 그렇고요 이거 C도 그래요. 계속 그러죠. 하지만 여기 솔 들어보시면 뭔가 끝나는 느낌이 나는데, 계속 울리는 느낌이 나요. 뭔가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네, 이 위에 있는 건반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댐퍼가 없습니다. 의심되시는 분들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네, 어쨌든 댐퍼 페달이라는 것은 댐퍼를 이 모든 건반에 있는 댐퍼를 한 번에 훅 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 번만 살짝 눌러도 음이 계속 연결이 되죠. 댐퍼 페달의 첫 번째 기능은 음을 연결 지속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특성상 바이올린처럼 현을 음 하고 계속 긁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진동으로 이게 음 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속력은 점점 약해지죠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처음에 땡 쳤을 때그 음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게 들리실 거예요 아직 들리시죠? 아 끝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초 재보면 이 건반에 따라서 피아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0초가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댐퍼 페달의 기능은 말씀드렸다시피 음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페달을 떼면 소리를 끊어 주죠 이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댐퍼는. 그러니까 댐퍼는 열렸다 닫았다 하는 스위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피아노를 우리가 칠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달을 제대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페달을 잘 밟으면 끊기지 않고요. 섞이지도 않아요. 말씀드렸던 음의 지속. 시켜주는 기능, 그 다음에 음을 끊어주는 기능 그두 가지를 잘 이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잘못 밟는 예는 이래요 이런 식으로 음이 끊긴다든지 어 예, 그 다음에 혹은 음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섞이는 게 들리시죠? 예. 어,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할때이 화성 즉 코드는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코드가 바뀔 때마다 페달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혹은 갈아 준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메커니즘을 좀더 세밀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밟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밟고 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어쿠스틱 피아노를 가정으로 했을 때 모든 댐퍼들을 다 들어놓고 치게 되면은 이 누른 건반 이외의 다른 건반들도 울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치고 밟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고 밟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바뀌었을 때 떼는 겁니다 떼면 근데 소리가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떼는 동시에 다른 건반들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떼기 전에 다시 페달을 밟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쳤어요 그니까 러칠 때는 떼고 밟고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드를 바꿉니다 떼고 밟고 그 다음에 또 코드를 바꾸니까 떼고 밟고 요겁니다 떼고 밟고 떼고 밟고 그 다음 떼고 밟고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빰빰빰빰빰 빰, 빰, 빰, 빰, 빰. 한 박자에 코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칠까요?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를 말로 들으면 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걸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어려워요 첫 번째 이유 내 손이 익숙하지가 않다 지금 코드를 어디를 누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우 막 복잡하고 막 이것만 해도 어지러운데 발까지 신경 쓰라 그러면 어우 안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셔서 오른손에 코드 짚고 막 바꾸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신 것이 좋습니다 오른손 신경 안 쓰면서 코드를 바꿀 수 있어요 왼손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 정도다 그러면 페달은 밟으셔야 돼요 네 지금 페달 을 밟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다음 영상에서는 페달에 대한 좀 모든 것 그리고 댐퍼 페달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코드 4비트로 친다 근데 페달이 없으면 이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페달을 밟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섞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끊겼을 수도 있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드를 바꿀 때 혹은 처음 시작할 때 코드를 바꿔줄 때 떼고 밟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코드가 바뀌면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네, 코드가 바뀌는 그 순간에 떼고 밟고 나는 코드를 칠때 발은 뗀다 그 다음에 이걸 떼기 전에 얼른 다시 밟는다 네, 반복적인 소리를 잔소리처럼 했는데요 페달 밟는 것은 은근히 의외로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를 깔끔하고 이렇게 잘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오른손 익숙해지시고 왼손도 익숙해지시고 그그 그 상황이 됐을 때네 페달을 밟아서 아름답게 연주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